들어보고 많이 놀라신 건 아니겠죠? 사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영상 편집은 하고 싶고 찍어놓은 영상은 없고 해서 찾다 찾다 세상에 2015년 5월 2 6일의피아입니다 4년도 더된 영상을 찾아버렸어요 아마 이때가 콘서트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관객들 사이에서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것저것 배송비 무료에 맞춰서 마구 사드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역시나, 협찬도 소족의 금점도 받지 않은 개인의 소비로 이루어진 영상이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무엇을 샀는지 찍어놓은 사진 속 제품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았어요. LED 야광봉두 개, 애견 목걸이 하나, 마우스피스 하나, 호루라기 한 개, 귀걸이 한 쌍, 야광 팔찌 100개, 신발 끈은 한 쌍, 팔찌 3개. 마지막으로 막대기 1개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산 건지, 아이디를 못 찾는 건지, 얼마를 쓴 건지 거래 기록을 찾기 힘들어서 야광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제품은 LED 스펀지봉. 그 당시에는 아마 원가격 1,000원이었겠죠. 할인가 400원이네요 그 다음으로 찾은 제품은 LED 야광 별봉입니다 이 제품도 할인한 가격이 1500원이네요 원래 가격인 4000원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찾은 제품은 LED 팔찌입니다 제가 샀던 제품은 빨간색 하나와 파란색 두개였는데요 요 6번 뱅글 팔찌입니다 개당 2500원이니 3개의 가격은 7,500원이겠죠? 다음으로 개목걸이, 애견 목걸이입니다. 할인가격 3,900원, 원가격 7,800원이네요. 마우스피스, 원가격 4,000원이 지금은 2,000원이네요. 그 다음 호로라기도 마우스피스와 동일하게 할인가 2,000원, 원가 4,000원입니다. 빛나는 귀걸이, 한 쌍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광팔찌! 옵션에서 보다시피 고급형과 보급형이 있었는데요 질보다 양인 보급형을 골라서 조금 더 저렴한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신발끈을 찾아보았지만 판매상품이 아니었던 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끈의 가격은 나중에 추측해보기로 하고 총 얼마의 가격을 지불했을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우선 야광공 2개 8,000원. 애견 목걸이 7,800원. 마우스 피스 4,000원. 호루라기 4,000원. 귀걸이 5,000원. 야광 팔찌 4,000원. 팔찌 7,500원. 스펀지 봉 1,000원. 총 41,300원이 나왔네요. 현 홈페이지 기준 무료 배송이 5만원부터이니 아마도 무료 배송에 맞춰 샀을 테니까 신발끈은 8,700원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가격 계산도 끝났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LED 뱅글 팔찌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총두 가지 색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이 팔찌를 보시다시피 가볍게 누르면 반대편이네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똑 분리가 됩니다. 한 손으로도 쉽게 착용이 가능하죠. 파란색도 동일하게 이쪽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역시나 손쉽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파란색을 먼저 켜볼게요. 버튼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누를 때마다 불빛도 바뀐답니다. 빛나는 장난감은 어두워야 제맛이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뀌는 게잘 보이시나요? 물 손쉽게 뺄 수도 있죠 짜잔 뒷면에 이 노란 뾰루지가 버튼이에요 가볍게 눌러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호루라기에요 포장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휘황찬란한 빛을 끄이 끄니... 아...끈이 떨어져서 왔네요 완전 분리상태죠 아무튼 호루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삼색불이 나와요 가볍게 눌러서 켜고 끄고 그리고 별 모양 봉입니다 버튼이 있고요 종이도 끼어있고 별 모양이에요 종이를 뽑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진답니다 한번더 누르면 또한번 누르면 다시 한번 누르면 꺼져요. 다시 종이도 끼워주고 다음에 소개한 물건은 마우스피스입니다. 맵시템이죠.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마우스피스가 나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누르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얘를 입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이때 혀로 버튼을 끌때도 간편히 소등이 가능합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명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눌러보면 3단 전원이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초크를 빙자한 개 목걸이입니다 I love this game 스펀지봉입니다 아래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어요. 배터리 보호종이를 빼고 전원 버튼을 조작하면 스펀지 내부의 조명으로 공이 빛이 납니다. 나중에 즐겨야하니 다시 보호종기를 끼워줄게요. 이번엔 신발끈이에요. 이 콘서트용 스탠딩화 끈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포장을 뜯어볼게요. 투명한 긴 줄이 있네요. 끝쪽에 까만 플라스틱을 건드려보면 이런식으로 빛이 나오는군요 조절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잠금장치가 있어요 잠금장치를 조작해서 이렇게 고정해주고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걸이입니다. 주의사항도 있군요. 포장을 열어서 이 귀걸이는 이 귀걸이는 이 귀걸이는 이 귀걸이는 뒷부분에 건전지가 닿으면 빛이 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참 쉽죠? 자 그럼 형광등을 끄고 다시 한번 볼까요? 히하이옵. 좀 어두워졌죠? 아까 소개한 제품 스펀지봉, 별봉 개목걸이 착용해 볼게요 다음은 다 떨어진 호루라기 도전! 2차 시도! 어쩌나 저쩌나 걸기 성공! 요 다음은 귀걸이 귀에 있는 피어스들은 빼고 가볍게 장착만 해줍니다 다음은 팔찌 파란 물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인 팔찌도 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꺼내봅니다. 신발에 끼우는 건 오래 걸리니 일단 목에 칭칭 감아볼게요. 마무리로 빛나는 막대기 두 개를 손에 들면 완성! 완성! 이 아니라 하이라이트인 마우스피스를 빼먹었군요 마우스피스를 장착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현타를 지대로 맞은 피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상재미있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사방